이러대로 오늘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레이싱에서 1등을 할수 있는 정말 말도 안되게 사기적인 성능을 가진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2019년식의 브라밤 BT60이라고 있을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브라밤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처음 듣는것 같아요. 1961년 잭 브라함이라는 천재 드라이버가 자신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F1 세계 챔피언을 전부 휩쓸고 다녔었어요. 그의 아들인 데이비드 브라함이 만든 자동차 회사 바로 갑시다. 자동차의 색상은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회색 그리고 초록색 이 금색과 초록색의 조합은 잭 브라함이 프랑스 GP에서 첫 우승 거둘 때 몰았던 BT19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더 좋아요.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위에가 그냥 다한 판이에요. 이음새 없이 그냥 한 번에 찍어냈습니다. 위쪽에는 거대한 에덕트가두개 뚫려 있는데 안에 이거 뭐가 있는 거야? 열어 볼게요. 이게 라디에이터로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날렵하게 위쪽으로 쭉 뻗어 있고요. 이것이 바로 브라범의 로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로고 중에 제일 이펙트 있어요. 밑에는 카본으로 만들어진 스플리터가 뭔가 전투기의 날개처럼 생겼고요. 차량의 전장은 4460mm예요. 레이스하기 딱 좋은 길이죠. 와, 이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따라가는 이 굴곡 이 이아름다운 독특한 휠 디자인, 그리고 얘는 브랜보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뒷모습. 와오 마이 갓! 테일램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꺾여 있어요. 이 디퓨저 크기 보세요. 진짜 감탄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카본 윙. 이 차량은 뛰어난 공기 역학적 설계로 다운포스가 무려 1,200km 이상 나온다고 해요. 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든 뭐 결깍 엔진룸을 그냥 뜯어버리네요. 밑에 브라밤 엔진 보이죠? 시이 차량 같은 경우는 5,400cc의 V8 자연기 엔진으로 출력이 700마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이 다 카본. 얘는 중량이 겨우 1톤이에요. 700마력인데 다음에는 제가 내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트가 하나만 있어요 반대쪽엔 시트가 없고 뭐 굳이 없어도 돼요 아니 안쪽에 에포넴들이 달려있네요 그리고 주변 조작기가 굉장히 심플해요 라이트, 와이퍼, ABS 다른 편의시설은 모르겠군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와우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23km 제가 간단하게 움직여 볼게요 오! 후방카메라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차량의 가격은 15억인데요 부가티나 코닉세그보다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엄청 비싸지만 출발! 풀악셀! 오마이갓! 이 차가 지금 후륜구동인데 바로 치고 나가네요 휠스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그대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핸들링! 오마이갓! 오. 뭐야 이거 핸들리? 아 잠시만요 핸들리 왜이래 이거 제가 지금까지 이 도로를 달릴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다녔거든요? 저 지금까지 브레이크 한번도 안밟았어요 여기서 오른쪽 악셀 밟은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악셀 누르고 있어요 핸들리 왼쪽으로 아니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건가? 핸들로 돌리시면요 그냥 한 이만큼 돌아가요 여기서 왼쪽 이건 안돌아가겠지? 돌아가요 정말 돌아간다고 제가 코닉스가 CCGT를 타볼게요 개조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 굿 왼쪽 오른쪽. 얘도 핸들링 진짜 좋아요. 왼쪽. 아, 근데 살짝 더 무거운 느낌? 기분 탈 수도 있는데. CCGT의 횡지는 2.24. 브람의 횡지는 2.49.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핸들을 돌렸을 때 차가 쏠리지 않아요. 제 손으로는 100% 정확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치가 증명하고 있죠. 얘가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여기서 브레이크 안 밟고 왼쪽으로. 악셀 계속 밟고 있어요. 여기는 악셀 떼고 왼쪽으로. 아 오른쪽이죠 오케이 이제 개조를 하러 갈게요 이런 귀한 차를 제 멋대로 바꿔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진 6 5리터 V12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장착 완료 그다음에 타이어는 스킵 앞 타이어 폭프로 뒤 타이어 폭프로 앞쪽 트랙폭프로 뒤쪽 트랙폭프로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완료 동력프로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그다음에 스프링 스킵 에어필터 프로 연료 프로 밸브 프로 실린더 프로 피스톤 프로 트윈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순식간에 제온이 9 9 0가 됐죠 아니 횡지가 살짝 떨어졌는데 잠시만요 횡지는 � 신 구이식을 바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완벽하구만9 0 0 클레이. 그리고 커스텀 튜닝. 기어비를 좀 바꿔요. 얘를 가속으로 좀땡겨 그렇다면 조금 더 빨라지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 됐어요. 바로 레이스를 달릴 건데 멤버러 분들은 C C C T, 페라리 F X X, 제보 아폴로. 그리고 그 밖에 슈퍼카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여기서 코너에서 잡아야 돼요. 코너에서 나오시고요. 아이고 시민 차는왜 이래 이거? 아니 뭐야 니드 포 스피드야? 원래 목통 맞히기하나 이거. 목통 맞히기. 브레이크 오케이 잘 들어왔죠 저만 잘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성능 기가 막힙니다 핸들링만 좋은게 아니라 그냥 다 좋아요 다 제가 원래 다른 유저분들을 불렀을 때 항상 꼴등으로 했는데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놓쳤다 아 이럴 줄 알았지 아 이건 말도 안 돼! 체크포인트만 놓치지 않더라면 1등은 바이퍼!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저희 셋시서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이번 코스 같은 경우는 직선 도로가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어어어어어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큰일 날뻔했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아이코! 여긴 어떻게 못하지? 브레이크 왼쪽으로 그렇지 잘 들어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 안 밟아 오른쪽으로, 아이고, 우리 팀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괜찮으세요? Nope.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안 밟아. 이 도로 안내 표지가 원래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란 뜻인데, 저는 안 밟아도 돼요. 안 밟아. 그냥 가. 안 밟아. 그 다음에 왼쪽. Uh. 가운데 포스가 90이다. 차가 안 날아가요.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렇죠 굿. 달려. 야이! 오프로드 스타트! 오프로드 스타트! 이거는 반칙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등! 미션 클리어 1등은 브라함 그렇다면 이제 브라함에 대해서 조갑적인 평가를 했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가 최고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 었습니다